네저화 네, 네 관련된 안녕, 동티뷰 전에 유막 제거와 가수 코팅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유막을 제거하는 과정이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집에 하나 있을 만한 공구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동차 유리는 유막뿐만이 아니고 워터 스팟이 생겨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와이퍼가 먼지와 함께 쓸리면서 생긴 와이퍼 스크래치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유막과 워터 스팟, 그리고 와이퍼 스크래치까지 세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시다 와이퍼를 움직였는데 앞이 뿌옇게 되면서 잘 보이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또 닦아도 깔끔하게 닦이질 않고요 오늘 유생이 준비한 영상 잘 보시고 셀프로 도전해 보시죠 동튜브 그럼 유막은 왜 생기는 걸까? 자동차의 배기가스, 또 스모그나 미세먼지에 섞여있는 각종 오염물이 자동차 유리에 붙어 기름기를 가진 얇은 유막이 생기는 것이고 또 워터스팟은 왜 생기는 걸까? 비를 맞거나 세차 후에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 노출된 상태로 미세먼지와 자연스럽게 혼합되고 수분이 증발돼서 남은 오염물이 침착되면서 얼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쉽게 제거가 되지만 간혹 자동세차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세차를 한후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워터스팟의 경우는 유리나 차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고 제거하기도 우척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하수 세차는 피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마지막 와이퍼 스크래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이 와이퍼에 쓸려 움직인 모양 그대로 생긴 미세한 스크래치로 쉽게 제거가 되질 않고 운전할 때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되지. 동튜비 그럼 이미 생긴 유막, 워터스팟 그리고 와이퍼 스크래치를 없애야 하는데 전문점에서나 사용하는 오너용 광택기나 또 샌딩기가 사실 준비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은 전동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편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우선 오늘 작업을 위해서 두 가지 케미컬을 준비해 하나는 맥과이어 글래스 폴리싱 컴파운드고 또 하나는 맥과이어 글래스 실란트 발수코팅제인데 이두 가지 케미컬로 유막, 워터스팟, 그리고 와이퍼, 스크래치까지 제거하고 발수코팅을 올려볼 거야. 그리고 오늘 준비해야 할게 전동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에 연결할 백업 패드와 스펀지 패드가 필요한데 온라인 구매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스펀지 패드도 두 가지로 준비를 했어. 하나는 중간 정도 쿠션에 평범한 것과 하나는 얇게 압축된 조금 하드한 것으로 중간 정도의 쿠션의 패드는 유막이나 물때 제거를 할때또 얇은 패드는 워터 스팟이나 와이퍼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 거지 먼저 고무나 플라스틱 부위는 마스킹을 해놓고 우선 전동 드라이버에 백업 패드를 연결하고 스펀지 패드를 이제 붙이고 글라스 폴리싱 컴파운드를 적당량 패드에 발라주고 바로 작업부에 대고 약간 압력을 주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는 너무 물때가 심하게 앉아서 그냥 일반 스폰지 패드 갖고는 잘 제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하드한 걸로 패드를 바꿔줬어 일단 유리 하나에서 반만 지금 시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앞유리라 가정을 했을 때 와이퍼가 변오는 움직이게 되면 물때가 있는 곳은 뿌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적신 타올을 이용해서 흡사 와이퍼가 움직였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닦아볼 거야 어떻게 되는지 그럼 보는 것처럼 폴리싱이 된 자리는 물때나 유막이 다 없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지 이런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까지 폴리싱을 했어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발수코팅을 올려줘야 하는데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작업이 끝나게 되면 물세척을 하고 발수코팅을 올리게 되는데 이 제품은 따로 물세척을 할 필요 없이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남아있는 잔유물을 깨끗이 닦아내기만 하면 바로 발수코팅 시공을 할 수가 있어서 편해 작업 방법은 쉬워 우선 스펀지패드에 발수코팅제를 적당량 적셔주고 시공 부위 유리에 골고루 발라주면 돼 그리고 5분에서 10분 정도 경화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습도가 높을 땐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타월을 물에 적셔서 꼭 짜준 후에 시공 부위를 잘닦아내면 시공은 끝나게 되는 거지 간단하고 쉽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만약 전동 드라이버도 준비가 되지 않게 되면 이런 점원 패드 같은 것으로 수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힘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안전운전을 위한 깨끗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다 수고했어, 동TV요.